q 지가 X이잖아, 이 네? 이가 네. 기다가 키만큼보다 더이서하니까이 길이를 이 길이가 네. 네, 더 이상하니까 이 길이가 네, 네. 네, 더 이상하니까 여기는 많이 넣으니까그 값은 조건그 길이는 양쪽이 더 이상하니까 애포를 해보면 어.. 이거 좀 수상이어서 우리는 여기는 X이니까 그러니까 X량이 힘이 되고 네 많이 넣었으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네요. 아, 역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요. 감 y a 맞아요. 그래서, 이거 기 여기, f't부터 해보면, 얘는 x 플러스 t에 x에, y에, y 의 y에, y에, y에, y에, y에,